동다띵다 딩딩 동광뛴방빵방 동강 딩딩띵띵띵띵띵띵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그빙은빙빙을빙빙띵띵띵띵빙빙빙빙딩딩빙빙빙빙방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라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쇼킹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살짝 깜놀하셨죠제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소에서 내가 뭘 할지 아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오늘도 염색을 해보려고 이렇게 정말 자다 일어난 지 지금 뭐야? 어. 한 10분도 안 됐어요. 어. 머리가 아주 멋집니다. 딱각 대타봐. 제가 오늘 할 색상은 뭘까? 요. 머리에 뭘 이렇게 저지를까? 궁금하시죠? 메디힐 염색약을 또 사왔습니다. 자람 하나 더 있어요. 빠밤. 평범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어. 애쉬 그레이와 미스틱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따뜻하고 세련된 애쉬 그레이. 우묘하고 감각적인 미스틱 그레이. 어, 뭐 비밀스러운가 보다. 어. 한번 이세 개를 섞어서 오늘 셀프 염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더라! 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야, 머리 어떻게 됐을까 스킵! 어. 누누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플리즈! 숙점절못 잡아 이쁜 열일해! 머리에 프로를 하겠습니다. 또 얼마 못 참고 손으로 하겠지만은 음, 염색 시작! 후. 어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헤어라인 좀 이쁘죠? 살짝 이 앞에 헤어라인은 M자인데 앰블 같은데 이 옆에서 딱 떨어진 이 직각! 요게 오 애들이 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헤어라인이 타고난 거지 뭐! 완성된 헤어라인! 근데 엄마 아빠 앞머리는 좀 그렇다 M자는 나 M자 싫어 가뜩이나 이마 넓어졌겠는데 여러분 역시 저는 손이 답이에요 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b i n g l e bangle. Bail bail u n d b e l l Ding ding. 어, 얘도 냄새가 진짜 시큼시큼하다 과연 에시그레이와 미스트 그레이가 섞이면 어떤 색깔이 나올지. You got the fire, man, you got some more goons, goons, goons You got the trouble, I like, can start to come up to the hatch, man, ooh, the fire, man, you're know, m u r e r i n g Boom, boom, boom, h a t all a n 벌써 머리가 매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요 어우. 저는 30분 뒤에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할게요 30분이 지나고 지금 머리를 타월 드라이만 했거든요 근데 살짝 불길하게 카키 느낌이 들죠 왜? 초록초록한 그런 기운이 도는데 30... 불안해. 이 매미. 이 매미, 매미, 매미, 윙윙윙윙. 그 그니까 완전 카키도 아니고 완전 애쉬 그레이 느낌도 아니고 정말 좀 오묘한 컬러가 나왔어요. 살짝 톤 다운된 카키인데 거기에 애쉬 그레이를 한두 방울 섞은 느낌? 저는 탈색 두번한 모발에 염색을 한번 했다가 빠진 상태에서 염색을 한 거거든요. 또 여기서 어떻게 빠질지 머리라는 세계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 염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자연광 컬러는 이래요. 약간 이런 느낌? 자연광 느낌이다. 이런 컬러입니다. 안녕!